이번에는 바게트 성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다 닭가루를 뿌려주세요 자 바게트를 눌러주시고 매끄러운 부분은 밑으로 내려가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해주십시오 세겹을 먼저 접어주세요 바스를 빼주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위로 올라오고 한 다음에 세 겹을 접어주세요. 둘 자, 매끄럽지 않은 게 위로 올라오게끔 셋세 개가 한편을 이루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을 접겠습니다. 자 감싸면서 내려주십시오 앞사면서 다음 이음매를 확실히 응해주십시오 길이가 30cm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엔 왼손으로 한번 성형해 보도록 이 하겠습니다 내리고 눌러주고 한번 내리고 눌러주고 두번 내리고 눌러주고 세번 내리고 눌러줘서 이음매가 확실히 붙었죠? 길이는 30cm가 되있고한 다음에 이음매가 밑으로 가게 해서 약간 비스니게 봐주십시오 덧가루 좀 붙였습니다 자 똑같은 요령으로 어, 왼손으로 하겠습니다 감싸서 내리고 눌러주고 감싸서 내려주고 눌러주고 감싸서 내려주고 눌러줍니다 한번 감싸서 눌러주고 감싸서 눌러주고 두번 감싸서 눌러주고 감석서 눌러주고, 마지막 이음매가 확실히 붙었죠? 길이가 30cm가 될수있게끔 두께가 길이 리게끔 굴려주시고요 비스듬히 나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바게트에 칼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칼집을 넣을 때는 30cm 길이의 세 군데를 자르는 겁니다 자를 때의 요령은 45도 정도 누입니다 이게 90도예요 여러분 여기 45도 다시 한번 90도 45도 누여서 세 번을 자르는 겁니다 한번 3분의 1 겹쳐서 두번 3분의 1 겹쳐서 세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45도 누여서 한번 두 번, 세 번, 자, 다시 15도 누워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 그 다음에 15도 정도 누워서 다시 깊게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한 번, 2 번, 세 번. 3분의 20 지금 겹치고 있고, 15도 정도 누워서 다시 한번 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번 자르기가 끝났습니다